어 접속사하고 의문사가 아 어, 다른 점이 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접속사요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면 네. 응? 네. 음. 어시 네. 어 언제냐? 시 스토리 네. 네. 그녀가 공부할 때. 네. 시. 해부. 네. 네. 뭐라죠? 그녀 어, <웃음> 공부. 어, 공부할 때뭘 뭘 해야 해. 어, 보통 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악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음악 말. 네, 음악 말고 그러면. 어, 공부할 때 과자를 먹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s h a v e to eat. 아, snack.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좋은 의나요 예. 네.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 이게 지금 종속절이고요. 어, 종속절. 허, 좋다, 종속절. 이, 이게 주절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그러니까 알았요 종속절이요? 네, 예. 접속사는. 네. <웃음> SV든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가 네? SV 이거 SV 이렇게 돼 <웃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맞아요 또 <웃음> 잘했어요 그리고